노예로 끌려가는 요셉 창세기 39장 저길 봐 요셉이 걸어가고 있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끌려가고 있어 요셉을 묶은 밧줄은 낙타에게 단단히 묶여 있었지 요셉은 노예가 되었단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된 거야 그리고 아주 멀고 먼 이집트로 끌려가고 있었지. 요셉의 형들은 낯선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어. 그때 요셉은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단다. 하지만 매정한 형들은 요셉을 모른 척 했지. 이렇게 이집트로 팔려가면 언제 다시 아버지 야곱을 볼수 있을까? 귀여운 동생 베냐민은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외국 상인들은 나를 어떻게 할까? 요셉은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단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했단다. 사람들은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어. 파라오 밑에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지?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들도 많이 있었단다. 파라오의 군인 중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 마침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던 참이었어. 그때 요셉을 보게 된 거야. 첫눈의 요셉이 아주 튼튼한 청년인 것을 알아봤단다. 게다가 요셉은 아주 총명해 보였지.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아주 마음에 들었단다. 그래서 상인에게 돈을 내고 요셉을 샀지. 지금까지 요셉을 묶었던 밧줄이 드디어 풀렸어. 이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어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되었지.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어. 비록 노예이지만 요셉은 온 힘을 다해서 일했단다. 보디발 장군도 열심히 일하는 요셉을 칭찬하면서 요셉에게 점점 중요한 일을 맡겼단다. 얼마 후 요셉은 모든 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무슨 일이든지 술술 잘 풀렸단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실패하거나 안 되는 일이 없었어. 정원에 있는 꽃들은 예쁜 꽃을 활짝 피웠어. 밭에는 곡식들이 풍성하게 잘 자랐단다. 소들은 맛있는 우유를 많이 냈어. 게다가 소의 숫자도 점점 많아졌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디발 장군은 그까닭을 알아챘단다. 자기 집에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요셉이 있기 때문이었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디발 장군도 알게 되었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말했단다. 만약 내가 집에 없을 때는 내가 모든 일을 책임지도록 해라. 내가 모든 종을 맡아서 일을 시키도록 해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이 아주 잘 생기고 친절하다고 생각했단다 그러다가 자기 남편을 좋아하는 것처럼 요셉을 좋아하게 되었지 자기가 요셉을 좋아한다는 말을 요셉에게 직접 하기도 했단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했어 요셉! 남편이 집을 비우면 나는 혼자야. 너무 외로워. 그때 나와 같이 있어주겠어? 그 말을 들은 요셉은 깜짝 놀랐단다. <목소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안 됩니다.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을 계속 따라다니며 졸랐어. 하지만 요셉은 그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지. 어느 날 요셉이 방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단다. 보디발 장군은 마침 집을 비우고 없었지.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다시 요셉에게 다가와 말하는 것이었어. 요셉! 나에게 뽀뽀해줘.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 그러더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껴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니?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뽀뽀해주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었어.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야. 하는 수 없이 요셉은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왔단다. 처음에 요셉을 아주 좋아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그 순간 요셉에게 마구 화가 났단다. 요셉이 자기에게 뽀뽀도 해주지 않고 도망가버렸기 때문이지. 요셉, 내가 뽀뽀를 해달라고 했는데 내 부탁을 거절하고 도망가? 감히 내게 그런 짓을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던다. 다른 종들이 그 소리에 놀라 뛰어나왔지.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손에 든 것이 보였어.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무슨 말을 꾸며 냈는지 아니? 글쎄 내가 이 방에 혼자 있는데 요셉이 들어왔어 그러더니 내게 뽀뽀를 하려고 하는 거야 당연히 내가 안 된다고 했지 나는 보디발 장군과 결혼한 몸이야 그런데도 요셉은 나를 껴안으려고 했어 내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깜짝 놀란 요셉은 도망가 버렸지 여길 봐 자기 옷까지 여기다 버려두고 갔다니까.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을까. 나중에 보디발 장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남편에게 그 거짓말을 다시 했단다. 보디발 장군은 아내 말을 믿었어.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불처럼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단다 그것도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감옥에 가둬버렸어 요셉은 정말 억울했겠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으니 말이야 요셉은 아주 많이 슬펐단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며 슬픔을 견뎌냈어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셨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셔.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